아침에 게으른 사람이 오후에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 배나온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자기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를 성실히 한다는 걸본 적이 없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나중에는 사람을 집어던지기도 한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부모에게 조차 그렇다면 너에게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효성은 시대에 상관없이 훌륭한 인품이다. 늘은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을 조심해라. 내가 벌어오고 먹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친구들 앞에서 면박 주는 걸 재미있어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헤어지기 쉽다. 여러 사람에게 너무 친절한 사람을 경계하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연락을 하기 전에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사랑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온다 긴가민가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 사람이 아니면 살수 없었던 사람도 헤어질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인생을 안일하게 살았다는 증거다 넌 가만히 있어라고 자주 말하는 마초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편하게 가만히 살기보단 그냥 가만히 살게 된다 따라 아, 다정한 사람과 만나 결혼해라 진정 미소가 선하고 행실이 따뜻한 사람. 잔머리로 한탕을 노리며 세상을 살지 않는. 너를 굶기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고. 가끔 꽃을 사주기도 하는. 주머니에 따뜻한 틴커피를 숨겨놓고. 아내를 기다릴 만한 그런 남자를 찾아라. 페이스북에서 포착 이런 소리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마시오. 반은 정신나가는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 보관소입니다. 오! 이 글은 나쁜 글입니다. 내가 아주 혐오하는 소위 좋은 생각류의 글이죠. 왜 그런지 말해보라고요? 힌트로 말한다면 위인전기에 등록된 인물들은 여기에 꽤 많이 해당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 신의 아들은 저렇게 구질구질하지 않았어 그 누구를 만나도 아름다웠어. 그리고 그 만남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세리와의 만남, 참녀와의 만남, 백인대장과의 만남, 죄수와의 만남, 정형병 환자, 각종 장애인과의 만남 마이 심지어 사탕과도 만났다. 이런 사람 피하고 저런 사람 만나도 소용없어. 단한 사람과 만나도 그 순간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하오. 신약성경은 별거 아니오. 예수라는 인간이 이 인간 저 인간 가리지 않고 만난 게 전부요. 가장 좋은 결혼의 방법은 딸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매 결혼을 강제하는 것이오. 딸에게 열쇠 다섯 개를 챙겨주고 강남의 유명 결혼 상담소를 소개시켜주면 되요. 대신 자기 삶을 잃어버리겠지. 좋은 결혼이 좋은 삶은 아니라는 게 반전. 이런 사람 피하고 저런 사람 만나도 소용없어. 인생의 정수는 불행 속에 있어 왜 그런지 말해보라고요? 안도 미키처럼 불행 속으로 뛰어들어야 진짜요. 오바마도 김대중도 스티브 잡스도 공자도 예수도 모두 나쁜 결혼의 결과물. 왜 용감하게 나쁜 결혼으로 뛰어들지 않나. 이 좋은 생각 가진 작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